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 의사입니다 오늘은 척추질환의 대표 선수인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말이죠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기억하신다면 그두 증상을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이걸 그림으로 제가 나타내 봤습니다 가장 왼쪽이 정상 신경관이고요 그 신경관이라는 것은 이 척추 속에 지나가는 이큰 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이 정상 신경관 잘 지나가고 있죠 가운데가 디스크 탈출증인데 디스크 탈출증은 이 물렁뼈가 망가져서 신경 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꽉 누르는 거죠. 그리고 척추관협착증은 이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꽉 좁아져 가지고 잘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보시면 그 물렁뼈가 신경을 꽉 눌러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허리 통증, 엉치 통증, 사타구니 통증, 다리 저림, 그리고 다리 힘 빠짐. 앉아 있을 때 통증 또는 서 있을 때 통증 이게 양쪽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식기에 감각 저하 심하면 소대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죠 협착증은 신경 지나가는 여기를 꽉 눌러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신경통이나 운동 능력 저하 증상이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엉치 통증 허벅지 통증 다리 통증 그리고 서 있을 때 통증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낫고요 걸을 때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 다리가 무감각해진다든지 아니면 생식기의 감각 저하, 소대변장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의 특징적인 차이는 협착증일 때는 서서 걷거나 다리 힘 빠지는 증상이 있고요 협착증 일때또 앉으면 증상이 주로 호전되는 그게 특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는 들으신 것처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이점이라고 말한 거서 있거나 걸을 때 협착증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가 저린 증상 이런 것도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두 증상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증상을 나누는 것이 또 의미가 없는 것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40대 정도 이상이면 협착증과 디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두 증상이 또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게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내게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명 도대체 명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병명을 안다고 해도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명을 안다고 해도 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많냐 신경이 마비가 올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냐 뭐 수술한다면 정말 급한 거냐 아니면 많이 환자가 정말 아파해서 119에 실려와서 꼼짝 못할 정도로 아프지만 이게 의외로 안전하고 다급하지 않은 것 아프더라도 좀 두고 볼수 있고 비수술적 치료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가이드를 잡을 수 있게끔 병의 경중을 먼저 따져보고 그 경중에 따라서 치료 경험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치료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간에 계속 이런 이상한 설명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설명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아, 디스크면 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협착증이면 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항상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똑같은 치료를 계속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그런 아주 암담한 현실인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은 오늘 말한 그 디스크나 협작증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병명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대로 의사한테 잘 기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끌어내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중을 따져서 치료법을 적절하게 제안해 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